안녕하세요. 폐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8월 월간 견적입니다. 8월 22일자 월간 견적이기 때문에, 어, 8월달 말에 보거나 아니면 9월달 초에 양달에 걸쳐서 보셔도 무방한 견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월간 견적은 주의사항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9월 15일 AMD 신제품 7 0 0 0 시리즈 CPU가 출시됩니다 두번째 10월경에도 인텔의 신제품 CPU가 출시됩니다 요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200만원 넘어가는 고가형 PC는 구매하시는걸 삼가 부탁드립니다 한달 뒤쯤에 신제품 나오는거 보고 어떠한 가격에 어느정도 성능나온지 충분히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어 짧게 설명드리자면 신제품은 약 40만원부터 출발할 예정으로 보이면 어 뭐, 라이젠 R5나, 인텔, 마이언 3600K, 둘다 40만원 정도 할까요 그게 적합한 보드는 한 20만원 정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 러 보니, 이제 CPU하고 보드만 6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견적이 넣기 어려워요. 뭐, 글카를 뺄까요? 그럼 게임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50만원 견적은요? 그래도 게임인 용도면 그카를좀더 집중해야 되니까, 요신 CPU 넣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원 정도 견적이면은, 어 적당히 괜찮은 글카넣고 요 CPU들 넣고 괜찮짤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달 정도 전부 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중가형 PC 정도 되는 100만원 중반에서 100만원 정도의 PC는 지금 뭐5600 이런 거 아니면 12400 이런 걸로 구성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얘기하면 은아 분명히 판매량이 줄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다른 업자들도 싫어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신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0 0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전부 타세요 그놈의 전부 지겨울 수 있는데 진짜 눈앞에 보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사항 설명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저렴한 견적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용 견적입니다. 간단 사무용이나 인강용으로 쓰기 적합하지 이거 가지고 게임은 잘 안들어가요. 인텔 50만원대 견적부터 볼텐데요. 저번 달라고 다르게 10세대 제품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2세대 가격이 아니 고심면 13세대 나오는데 자꾸 내려야 될텐데 오르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12세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 달은 CPU랑 보드 가격 합치면 은 5만원 차이 납니다. 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만백이 10, 12,100에 비교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사업용으로 못쓰겠다 이런 느낌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구형이라서 이미 충분히 저렴한 만백 10, 쓰시고 거기에다가 H515 N-A 정도의 보드를 사용하시면 뭐엔다터 슬롯도 있고 적당히 잘 짜서 쓸수 있습니다. 내장 출력포트 두 개나 있고 아 그래도 뭐 예산이 조금 낫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12,100 보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4,600 혹은 5600G로 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멀티 성능도 더 좋고 내장급 성능도 더 좋습니다 뭐 빠릿하면 12100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보신다면 좀 길게 사용하시겠다면 역시나 멀티 성능 좋은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번은넣어놓는 어, 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 남백 10 구성 추천드리면서 보드를 한번 볼게요 보드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H610은 호환이 안됩니다 H510이 이 만백과 10 호환이 됩니다 혹여나, 13세대 나오면 13세대 i3 나올 때 업그레이드 할래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텐데, i3는 원래 처음에 동시 출시 안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만, 2100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긴 해요. 근데, i3에서 i3 넘어가는 거는 큰 업그레이드가 보기더 어렵고, 사실 뭐, h610 넣어서, i5를 노리래요? 하, 하자기. i5 전선비 분명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보드에 전원부 품질가 좀 어렵거든요. B660 드라이브 모습에 썼는 거 정도 써야, 뭐, 상등급의 i5 볼수 있단 말이야. 그다 러 보니, 아, 역시나 2번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1번 선택하고, 만백에, 10, 만백은 10, H510 보드 소켓과 맞으니까 주의하시고요. H610 넣으면 안 됩니다. 510이에요. 이 510N-A 선택하시고,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이크 메모리 8기가 두개 넣었는데요. 그럼 16기가잖아요. 16기가는 사무용도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는데 과한 거 아닙니다. 요새 8기가 단일 메모리로 쓰려고 하면은 일단 내장 그래픽 성능이 2, 30% 큰 폭으로 다운 되고요. 그리고 CPU 성능도 뭐 7에서 10% 이상 다운이 됩니다. 그다 보니 제 성능이 안 나와요. 단일 메모리 쓰면 듀얼 채널 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4기가 두 개를 쓰자니 차후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당장도 윈도우가 한 2기가 정도 사아먹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에 포함하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용량 뭐 5기가 6기가 가지고 사업용도 쓰다보면 은 여러분 크롬창 많이 띄워놓으면 메모리 용량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뜰겁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8기가 두개로 넘어가세요 메모리 가격도 충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8기가 두개 16기가로 구성한다 쳐도 6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시는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만원 정도 더 낫는다면 불량률이 약간 더 낮은 삼성 메물로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연 견적에는 그래픽카드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쓸 건데요 보드에서 D-Sub, 파란색 구형포트 그거랑 HDMI 이두 가지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시는 모니터 혹은 구매 예정인 모니터에 이포트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화어 a r 를 꼽더라도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블로 앞뒤가 다리틀 꼽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며 한번 더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쓰는 걸 우선 추천 드린는데요이 H510보다도 이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2280 이거 넣어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사무용 견적인데 그럼 벌써 50만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MX500 SATA 방식의 SSD 써도 됩니다 부팅이나 뭐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타나 엔다터는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옛날 에 실험한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파일 이동이라든지 다운로드, 그 로딩이 좀긴 뭔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엔다트가좀더 빠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저는 웬만하면 1번 p 3 1을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요 사타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에 왜 사타가 빠졌냐면은 어그 980 너무 멀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사타랑 만원 차이도 날까 말까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이분 딸보니까 980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고, 거의 P31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P31 아니면, 사타 중에서 저렴하고, 그나마, 이제, 디램도 있고, 어느 정도 품질 나오는 MS500. 요걸 보든지, 이렇게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파워를 한번 볼게요. 파워는 사실 300W, 뭐, 350W, 400W, 이런 제품 써도 요 전력량 다 커버칩니다. 전력량 100W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500W에서 시작하는 건그 저렴한 2, 3만원대 파워 중에서 품질이 멀쩡한 놈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사보시면 초기 불량률이 엄청난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업자가 아니라서, 물론 뽑기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불편함 많거든요. 파워가 한번 고장나면.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뭐, 그다 보니, 솔직히, 만 원, 이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돈 아끼지 마시고, 여기는 돈 투자하기 많습니다 파워 재조립은 거의 PC를 새로 조립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불편함이 많아요. 파워 고장나면 뭐, 임시로 쓸 수도 없어요, PC를. 아 어, 그러니까, 요, 500W짜리, 베스트셀러 제품들, 불량률 확실하게 낮은, 요 제품들, 얘들, 이제 불량률 0.5% 미만이거든요.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FSP, 하이퍼 K나, 마이크로닉스클래시2 같은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추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MATX 보드가 사용 가능하고 ATX 파워가 사용 가능한 케이스 어떤 것을 쓰시든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전형적인 사무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CD롬 장착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외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주 아담한 편입니다 저보도 편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넣는 거야. 가격도 3만원 안 하고요. 근데, 다른 케이스 서도 문제는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저 견적은 이제, 쿨링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케이스를 선택하셔도 될것 같다 싶어서, 요거는 크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1100과 10, 12100 가성비는 거의 동일한 편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12100의 가성비가 굴입니다. 이거 수정을 하지 않겠는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1 4세대 나오면 또12100 가격이 내릴 테니까 거의 동일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1 0백을 우선 추천드리고 그걸 넣고 견적을 짜면 은 유튜브 감상이나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로는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 라고 말씀드리며 게임은 롤드옵션 타입에 드는 게임은 힘든 PC다 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1 0백으로 본체를 짜면 약 46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거고요 여기서 뭐 SSD 사타로 바꾼다고 하면 은 44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44만 원이면 40만 원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하실 텐데 그거는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시면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거기다가 조립공이 포함하면 거의 50만 원돈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50만 원대 사무용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선택은 자, CPU 1번 쿨러 없이 보드 1번, 메모리 1번, 그래픽카드도 없고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는 루키 케이스 건자 이라고 밑에 또 따로 패기해 놨으니까 설명이 너무 빨라서 뭐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무지성으로 이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인텔의 5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은 AMD의 50만원대 견적 한번 볼게요 어 인텔하고 AMD하고 50만원 견적 때 뭐가 다른데요 인텔이 약간 더빠릿함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용도로 쓸 때는 AMD가 CPU가 멀티 성능이 좋아가지고 좀더 여유있게 쓸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기 때문에 AMD는 간단한 캐주얼 게임도 돌아간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오버워치도 옵션을 타협해야 되는데 오버워치보다 더 밑에 게임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롤 같은 거? 롤은 돌아가죠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는 요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거든요 던파 이런 건 그래서 진짜 간단한 게임밖에 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것들 그런 분들은 요 견적 가시는 게 인텔 견적 가는 것보다 좋다 라고 말씀드리면 AMD 견적 한번 볼게요 AMD 견적은 일단 원래는 제가 라이젠 프로 4650을 추천했었죠 근데 4650이 아니라 지금은 4600을 추천드립니다 4650하고 4600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요 4650이 가격이 2만원에 올라가지고 지금 16만 몇천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4 6 0 0지 뭐 신규 출시한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냥 리네이밍 아닌가 싶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4650 가격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5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이요 이걸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혹여나 좀 남는다면 5만원 6만원 더 투자해서 5600G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만큼 투자한 게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왜 나쁘지 않다고 하냐면 은 신규 성능도 빠릿해지고 머티 성능도 빠릿해지고 뭐, 내장 그래픽은 비슷할지언정, 메모리 오버도 조금 더잘 되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했던 게, 이거만큼 큰 폭으로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아마 오버 살짝 해보시면 아는데, 5600G가 확실히 더 나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돈 투자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또 보드 가격은 더 들어가진 않아요. CPU만 가격이 더 들어가고, 하여튼 어쨌든 가성비는 4,600G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생각한다면 1번이고 돈이 조금 더 남을 때 2번가라는 얘기에요 어..요놈들은 이제 기본 쿨러 써도 성능이 거의 저하가 없는데 소음이 신경 쓸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RCIM160 쓰면 됩니다 한 천원 정도 올랐는데 뭐 그래봤자 2만원 초에 살수 있으니까 요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메인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 추천한게 품절이 났어요 M-A가 품절이 나가지고 방열판 없는 M-K를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번달 추천했는거 보다 뭐 싸요 만원, 만원천원 10, 10, 이상 쌀텐데 아... 어, 저번달 추천했는게 사실 더 좋은 제품 맞아요 근데 굳이 4600G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타워형 쿨러를 안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부에 방열판이 없더라도 어저다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K 써도 성자 없이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좀더 가성비적인 선택을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 EX-A320도 있습니다 EX-A320 어 청년이 겨우 2천원 밖에 차이 안나는데 뭐더가성비 있는데요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A510하고 A320 칩셋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둘다 뭐 CPU 오버는 안되고 메모리 오버는 되고, 되고. 그러다 전원부 품질도 둘이 비슷하고 뭐 그런데 A320은 일단 방열판이 있어요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썼을 때 이게 조금 더 품질이 좋다고 봅니다 이 칩셋은 위에 있게 나온 게 맞는데 그 칩셋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대폭 차이 런 것도 거의 없어요 확장선은 진짜 지식풀도 차이 안 나니까 사실 가성비적인 선택은 2번이 좀더 가성비 있습니다 근데 왜 2번이 우선 추천이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2번 EX-A320은 5600이나 4600쓸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이오스가 구버전 바이오스로 입혀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일일이 업데이트하고 여러분한테 조립해서 절입, 나가거든요 소비자는 남는 cpu가 없죠 옛날 c p u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이제 업데이트하고 를 쓰기에는 불편할 테니까 일단 우선 추천은 1번이고 그리고 이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2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가까이 계시면 은이 보드 그냥 쫄래쫄래 들고 와서 AS한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쓰면 되니까 가상비지 확인 선택은 2번이라고 보시고 보드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단일 메모리 쓰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2 3 0큰 폭으로 떨어지고 어, CPU 성능도 7-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무조건 듀얼로 쓰세요 그렇다고 4기가두개넣차니 용량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있고 8기가두개 넣어야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하고 충분히 얻다 안쓸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개 2개를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만원 더 주고 삼성 메모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삼성 메모리가 초기 분량이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픽카드는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쓸 건데요 예름이520 보드 선택한다면은 보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웃음> 요출력 포트가 아닙니다 이건 자막로 따로 달아드릴게요 보드 변경전에는 이 어, 세가지를 지원했었는데 변경돼서 아마 두개일겁니다. 이건 따로 자막을 달아드리고 320 EX보드 썼을때는 HDMI랑 DVI 포트를 필요로 합니다. 대략 1030에 가까운 혹은 GTX 750요 어, 정도 성능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롤오버 워치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제가 더 적어뒀는데 오버 워치는 옵션 타입해야 돼요. 프로보라 생각하지 마세요. 롤은 프로보라 해도 됩니다. SSD는 P31 m.2, 마이크론, 그, 아, 마이크론이시 하이닉스 제품 추천드리고, 마이크론 ms500은 사타 버전입니다. 성능이 다소 떨어져요. 2만 싸긴 하지만. 그래서, P31을 우선 추천드려요. 다만,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2만원이라도 아껴야 된다 하시는 분은 ms500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대비, 어느 정도 이제 m.2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벌어졌어요. 가격 하락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타가는 것도 가성비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는 뭐 인터넷이나 부팅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성능은 p 3밀이멋 등이 좋아요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파워 두 가지 추천드렸는데 뭐 신뢰가 있는 FSP 제품이나 아니면은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 제품이나 이둘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역소비량은 100W도 안될겁니다 하지만 500W 파워 추천한건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300W, 400W, 350W 제품들이 워낙 저품질이라서 분량률이 높기 때문에 이 0.5% 이하의 분량률을 보여주는 이 제품정도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M60을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마이크로스 루키 케이스도 상관없고 뭐 DK200도 상관없습니다 CPU밖에 안어고 있잖아요 쿨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글가가 장착이 안되니까 그 케이스 여러분 마음껏 MATX보드를 지원하고 ATX파워를 지원하는 보, 그 케이스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잘 모르겠으면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쯤에서 카이저부터 루키 사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제를 짰을 때 어떤 정도의 성능이냐면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드, 포커, 롤, 카트, 던파 등등 저사양 게임을 즐기는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적합한 견적입니다. i3 인텔 거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만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64스레드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함수가 많고, 그리고 용량이 큰 엑셀 파일 열때 조금 빨리 열립니다. 거기에다가 라이트한 뭐 포토샵 같은 것도 가능해요. 영상편집도 불가능한건 아닌데 램 용량도 넉넉하지 않고 CPU도 아주 뭐 충분한 타입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진짜 취미용 FHD 10분 요런 정도 되는 영상 그런거 편집이나 할수 있는거고 이제 좀 용량이 커지거나 해상도가 높아지면 은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600으로 견적을 짰을 때는 본체 총 견적이 46만 정도 나올 건데요 조립고민 포함하면 한 50만원 정도가 시 구매가겠죠 그리고 최저가 기준이니까 매장에 따라서는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52만원 그래서 60만원까지 부르는 매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윈도우는 미포함이기 때문에 <웃음> 윈도우 전품 사면 또한 여기서 18만원, 20만원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5600G 조금 더 나은 멀티 성능과 싱글 성능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보여주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51만, 5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에 나옵니다. 저를 비포함하면 5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추천은 CPU 1번, 쿨러 1번, 보드 1번, 메모리 1번, 그래픽카드 없이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는 자유선택 정도로 무지성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만원대, 그, 사실상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아니면 게임을 즐기, 즐기더라도 진짜 라이트한, 롤 정도만 즐기는 유저를 위한 사무용 견적 넘어가고요. 게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만원, 10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근데, 이번 달은 90만원, 100만원대 인텔 견적 설명 안 할게요. 이거요, 사면 호구인 거 같아. 왜 호구냐, 말씀드릴게요. 90만원대, 100만원대 m 텔 견적 있거든요. 요거 두개 보시면은, 총 비용이 얼마 됩니까? 이게 쿨러가 포함이 돼서 그런데, 5600에. 5600 쿨러 안 넣고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게이밍 용도면. 어쨌든 쿨러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얼마 차이 납니까 4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쿨러를 빼버리면은 2만원이나 1만 몇천원 차이 날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하고 AMD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요 같은 90만원대 100만원대 견적봤을때 CPU 빼고는 모든게 동일하거든요 12100F가 가격이 자꾸 찌끔찌끔오다보니 지금 거의 14만원까지 올라왔어요 AMD 5600 얘는 아시죠 4코어에요 얘 6코어인데 이 6코어 뭐티 성능이 월등히 좋고 게임 성능도 좋은 이 제품이 19만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CPU에서 6만원이나 차이나는데 뭘 지금 차이 많이 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보드 가격을 볼게요 보드 가격 솔직히 얘가 H610 쓴다 쳐도 거의 10만원에서 11만원 줘야 되고요 H610 쓰면은 뭐다? 어, 몇몇 제약이 있습니다. 몇몇 제약이 있어요. 칩셋 같은 경우가 이제 3.0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웃음> 아무래도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레모버도 안 되고, B660을 가는 걸 먼저 권장 드리거든요. 어,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h 6 6 0 가면. h 6 6 0은아시아 I3 정도밖에 커버 안 되는 전원부예요 그래서 I5 쓰려면은, 뭐, 2번 가거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또 그러니까 1100이 그 단순히 게임 하나만 틀었을때는 그 5600하고 얼마 차이 안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옛날에 제가 씹은 영상 한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뽀티스 코드 켜고 그 여러분 카톡도 켜놓고 유튜브 영상도 켜놓고 이러면은 CPU 캐시도 적고 코스도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을 좀 뺏기잖아요 그럼 게임 프레임이 확연하게 5600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하게 진짜 완전 게임 하나만 켜놓고 쓰는 유저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히 게임만 켠다 하더라도 뭐 스팀 업데이트나 윈도 업데이트때문에 CPU 자원을 어느정도 PC사에서 먹고 있는 이유도 많고요 그런거 생각하면 은 진짜 12,100은 근시안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실 구매가가 보드로 생각하면 예 13만원 더하기 12만원 하면 은 25만원 19만원 더하기 7만원 하면 은 26만원 만원밖에 차이 안나죠 보드를 H610 쓴다 쳐도 2만원밖에 차이 안난단 말이에요 2만원 2만, 2만 5천원 그러다보니 요번에, 인텔, 그, 100만대, 90만대 추천 할게요. 이거 넘어가세요, 그냥. 이쪽으로 사면 호구인 것 같아요. AMD 가시고, 이 가격 내려줄 때까지 사지 마십시오. 인텔, 그, 내가 솔직히 지금 불매해야 되나 할 정도로, 행복가 마, 음이안 좋아요. 아니, 고쌤 신제품 나오는데, 12세대를 가격을 왜 올려? AMD는 자꾸 내려주고 있는데. 물론 AMD께 조금 더 구제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AMD도 이거, 뭐, 신형 나오면 바로 전 세대 제품인 거잖아요. 얘도 이제 신형 나오면 바로 전세대 제품밖에 안돼 그것도 12,100이 5600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가격이 올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달은 이어 i 아 i 추천 안하고 AMD 견적만 단일로 추천한다고 길게 길게 여러가지 이유를되면 설명드리고 90만원, 100만원대 정도 돼야 게임을 어느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5600이 범위의 월티팩이 현시점에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5600X가 22만원 정도 하는데, 얘는 19만원이거든요. 3만원 가까이 차이 나죠. 5600X는 이5600 노멀보다 약 0.15에서 0.2 클럭 정도 높습니다. 올 코어나 싱글 코어 정도 부스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모든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든 기반이 같아요. 그래서 이5600범위형 멀티팩 선택하시고요. 얘는 웬만해서는 사제 쿨러 쓰는 게 좋습니다. 기쿨 쓰면은 게임 용도로는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여러분 게임만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게임밖에 안 하니까 좋은 쿨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발열이 별로 안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 드리지만 저한테 근데 이게 게임만 한다는 조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임 다운로드 받으면 은 CPU가 7, 80% 씁니다 스팀 최대 속도 나오게 하고 여러분 기가 랜 쓰시면 그 정도 나와요 근데다가 게임하면서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고 게임하면서 스팀 업데이트도 하고 뭐 게임하면서 유튜브도 켜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CPU 사용률이 80% 90%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5900X 쓰는데도 사실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게임을 실행시키면 70% 쓰거든요. 그다 보니 웬만하면 사제 쿨러 쓰세요. 사제 쿨러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요, M120 쓰거나 팔라딘 쓰시고요. 팔라딘 EX 가면은 그냥 팔라딘보다 좀 쌉니다. 걔는 2 5 0 0 0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업그레이드 생각이 없다면 EXA320에서 끝내면 됩니다. 얘가 뭐5700 이런 거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뭐, m 다수 슬롯 한 개, 잘쓸수 있고, 메모리 슬로네 개나 있고, 어, 글카 같은 거, 솔직히, 어지간한 거 다, 다라도 상관없어요. 5600에, 최대치를 해봤자, 어차피 3060ti나 3079까지 했 텐데, 거기까지는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PCIe 슬롯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7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5800 3D가 좀,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신 분이 있던데, 물론, 뭐, 새거나 아닐 수 있더라도, 중고로 사면은, 그게 좀 저렴하게 살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겠죠? 어, 그거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박격포 같은 거나 살포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어, PCIe 3.0 m.2 두개 이상 다, 실 분들은, 어, 요, B550 m-a 있어서, 이거 슬롯 두개 있거든요? 넣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장장치를 추가로 주렁주렁 달거나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다면, 1번 선택하시고, 저장장치를 m.2 두개달겠다면 2번.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5900이나, 5800 3D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다면, 3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면은, 그 웬만한 게임 다잘 돌아가고, 간단한 작업 정도도 할만 합니다. 어, 싱글로 쓰지 마세요. 16기가 단일로 쓰면은, 그래픽 성능이 꽤나 떨어지고, CPU 성능도 꽤나 떨어집니다. 무조건 짝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남는다면은, 한, 4만원, 4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팅그루 t 퍼스 s 3700에 CL18짜리, 델타 멤버 쓰고도 괜찮습니다. 일단, 요 보드들에서 XMP가 쉽게 적용이 되고요. 어, 요 3200이잖아요. 3200보다 램타도 줄어있고, 클럭도 더 높거든요. 게이밍 퍼포먼스가 4에서 5% 평균적으로 오릅니다. 10종 게임 기준으로. 이 때문에 좀더 빠릿한 느낌과 게이밍 프레임이 같이 오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좀더 주고 요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요 100만원대 견적 정도 되면. 물론, 이 비용 아껴가지고 글카를 한 단계 올리겠어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4만원 가지고 사실 글카 한 단계가 안 올라가요. 음, 4만원이면은, 이 정도만 가능하겠다. 2060 6기가, 2060 12기가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게 또, 3060은 넘어갈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럼 10만원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어 그때 한 5% 올라가는데, 프레임이. 사실 메모리 바꿨어도 5% 올라간단 말이에요. 5% 올라가고, 뭐다? 반응성도 빨라지니까. 한 4만원 투자하면 메모를 올린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1 0만원 투자할 수 있다면 그 그걸 가 올린 게 이득이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0만원 때문에 2060 6기가나 12기가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물건이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갤럭시 제품이 어느 정도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에서 선택하시고요. 요거까지 품절나서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은 2060 다른 저렴한 제품 찾아보시고 이 30만원 중반에 살수 있는 제품이 아예 없다. 그럴 때는, 3060 보셔도 괜찮습니다. 3060 가격이 꽤나 많이 내려와서, 3060 듀얼이나, 아니면 p n i 3060 제품, 요거 있잖아요. 요두 가지 제품들이, 40만원 중후반에 살수 있더라고요. 40, 뭐, 형 최저가로 보면 44만원, 4 3만원인데 실제는 그 가격에 단품 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조립집에서 산다면, 한 46만원, 7만원 정도 주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능계차는 12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약 10%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2060이 여전히 더 좋습니다 다만 3 0 6 0도 이제는 살만한 가해까지 왔다 여러분 100만원 조금 넘는 견적을 가지고 있다면 은 4060도 볼수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추천은 2060 SSD 같은 경우에는 P3이 있시고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2번을 가지 마세요 음 분명히 CPU도 좋은 거 썼고 글카도 조금 더 등급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내장육화 잖아요 그런거 썼을때는 거기에 밸런스 맞게 SS도 괜찮은거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예산이 애매해서 만원 <웃음> 이만원에껴게 된다면 MS500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어, 요거 쓰시면 은 분명히 성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함 느껴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 0 같은 파워 쓰면 은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좀 파워는 원래 여유있게 가야 됩니다 여유있게 가야 기대수명도 길어주고 소음도 덜 나고, 발열도 잦아 들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트 풀체인지 600 가시거나, 하이퍼 K600, 혹은 시소니 A12 600 정도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셋 다, 분량률이 0.5% 이하나, 내외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분량률을 보여줍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일 때는 이 M60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M60, DK200, C60, 카이저 에어 정도 순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펜 숫자와 상관없이 이네 가지 제품은 쿨링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펜 숫자가 좀 적은 제품도 쿨링이 비슷해요. 외형 보고 취향껏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 짜시면 5600과 0.2 클럭 차이도 안 나는 5600X잖아요. 그다 보니 5600 노멀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요거랑 넣고 짜면은 12400F와 비교해도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요. 어... 뭐 싱글이나 멀티 성능은 11400F가 조금 더 좋긴 한데 가격적으로 1 0만 이상 더 쌉니다 1 0만 이상 더 싸서 어, FHD 게임은 60-70프레임 정도 뿜어주면서 206권을 넣기 때문에 음, 어느정도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같은 것도 허용이 되는 그런 PC입니다 게임 진짜 나오는 고사양 게임도 웬만하면 중고으로다 돌아가요 FHD에서는 그래서 게임도 찾고 어, 멀티 성능도 오늘 잡혀있기 때문에 작업도 가능한 다용도 쓸수 있는 가정용 PC 표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약간 더하다하게 하고 싶다면 램 용량은 1 6기가두개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4K에 뭐 30분 이상 영상인데 요 이러면 이걸로 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진짜 전문가용 PC는 한 200만원 투자하셔야 되니까 가정용으로 그냥 간단히 우리 애기들 그 사진 편집하고 가족들 영상 편집하고 고를 때 아니면 내가 홈에서 그 유튜브 영상 간단히 올릴 때 고를 때 쓰는 정도 빛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어, 5600에 2060 6개가로 가시면 9 0만 정도가 부품 가격에 나오고 5600에 3060으로 가시면 한1 0 0만 정도가 부품 가격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이라서 실제 구매가는 2만원 정도더 높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 조립공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10세대나 11세대 구형 CPU랑 비교하면 확실히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걔네드하고 비할 바가 못되고, 어, 그리고 제가 설명이 좀 빨라서 어느 거 선택이 되는지 좀잘 모르겠다. 혹은, 여 1, 2번 중에서, 그럼 어느 게 쓰는 게 가성비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밑에 거, CPU 1번, 쿨러 1번, 보드 1번, 메모리 1번, 그래픽 1번, SSD 1번, 파워 1번, 케이스 M60으로 무지성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90에서 100만원대 m d PC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조금 더 있을 때 100만원부터 120만원 사이 인텔 FHD 중상업 게이밍 포토샵 간단 영상 편집용 P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 2 4 0 0 f 를 넣었습니다. 1 2 4 0 0은 그래도 5600보다 혹은 5600X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1 0 0보다 다소 비싸지만 거의 10만원 이상 비싸죠. 근데 이거는 한번 갈보마하다고 생각해요 12,100은 보드가게를 합쳤을 때 제가 5 0 0 0 차이 얼마 안난다그랬잖아요 12,400은 보드가게 합쳤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 더 나요 <웃음> 차이 더 나기 때문에 솔직히 가성비는 없어요 가성비는 없는데 그래도 더 나은 성능이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어느 정도 감, 감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이밍 성능 높고 싱글 성능 높고 뭐 성능다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드 쓰면 은 뭐다? 13세대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고 근데 여기는 미래가 없어 <웃음> 그래서 이건 추천 안한 거예요 비용이 비슷한데 미래가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비용이 비슷한데 모든 면에서 낮고 미래도 있다 그러면 가볼만 하지 그래서 1 2 4 0 0은 그래도 아직은 구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12400 지금 2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죠 이거 제일 쌀때 19만원까지 내려갔었어요 무려 6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텔 햄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신제품 나온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무려 6만원 올리다니 그러다가 12500이나 12600도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31만원 하고 있죠 12500 기준이고 12600은 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 비용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AMD의 5800X를 갖고 말지 맞죠? 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i5 인텔에서 살만한 건 12400밖에 없습니다 12400 가시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기쿨 써도 소음은 좀 있는데 성능저는 거의 없습니다 얘가 뿜어내는 어, 발열량이 약 100W 살짝 넘는데 실제로 이 CPU가 그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TDP 기준으로 기본 쿨러 기본 쿨러 개선된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소음이 있거든요 소음이 있으니 사제 쿨러 쓰는 게 좋긴 해요 4대 콜로 2만원짜리, 요, m120 정도 쓰시면은, 소음이 확인이 줄어듭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어, 프라임 b 2 6 0시 k 를 넣어놨는데, 요게, 그나마 방열판에 달려있는 보드예요 b260 저렴한 놈 중에서. 이거랑, 뭐, 기가바이트, ds3h, 요 정도가, 최소 요구치입니다. 여러분, h610 넣고, 뭐, 12400 넣고 할래요? 그러면은, 얘 멀티 성능 풀로 못 뽑아내요. h 6 1 0 대부분 다, 전력 공급이 95W가 한계거든요. 65에서 9 5예요낮은거 65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1 4 0 0은 100W 조금 넘게 쓴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쿨러 얘기하면서 그게 당연히 그 밑에 이거보다 더싼 보드들은 부족한거예요그 정신 못차리고 제일 싼거 집어넣고 가슴 있게 짰어요 성전님 견적보다 이러는데 보면 꿀맘 떼고 싶어요 <웃음> 안되니까 안넣는거야더 싼게 된다 싶으면 저도 넣어놓습니다 근데 안돼요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드는 최소 이거 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나는 11400 쓰다가 뭐 인텔은 중고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중고 처리하고 더 윗등급의 CPU를 쓸 생각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B660 어로서 엘리트 쓰십시오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스펫에 나름 출력이 좀 높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마 i7까지 커버가 될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그래서 요거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레모버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B6과 M-A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12400F는 사실상 레모버가 SA 전환 고정 문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굳이 의미가 없는 보드예요 하지만 왜나왔냐면 어, 만원 정도 더 비싼데, M-K보다. 확실히 M-K보다는 이제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은 1번, 3번, 2번 순으로 제품 품질이 점점 더 좋아져요. 사실 여기서 제일 가성비는 나는 2번에 생각하는데, 업계도 생각 없고, 만 원에 더 아끼고 싶으면은, 비뉴6 NHK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만원안 아끼고 삼성전자 메모리 3 2 0짜리 2개 나눴어요. 이3 2 0짜리 2개 나눴는데, 솔직히 그 만원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야 약간의 불량률이 있다고 하죠 초기불량은 보통 책임져주죠 그래서 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은마이크로 메모리 여전히 가도 됩니다 요가지고 1 2400에 3600 이런거 찍는건 좀 어렵습니다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잘 안들어가니까 3400정도는 한번 시도해봐도 됩니다 <웃음> 어제 비율권보다 메모리 오버도 지원해주니까 공짜로 성능 올리는 느낌이잖아요 메모리 오버는 한달한들 뭐 불량률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수명에 거의 영향도 없으니까 전력소비량이 낮아서 메모리는 이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고 그냥 노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2060 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거2060 6기가가1 2 g 가 바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거 품절날 수 있어요 품절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2060이나 6600XT를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6600XT는 AMD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2060 저렴한 것도 없고 유치 백스티는 제가 컴초버라서 뭐 MD 특성 같은 건 몰라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3060 쓰세요 3060 가격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40만원 중후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약 10% 성능이 더 높고 비용적으로 10% 정도 차이나요 한6기가 기준으로 보면 15% 차이나고 1 2기가 기준으로 10% 정도 차입니다 비용적으로는 10만원 더 투자해야 되고요 10만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을 겁니다 10%면은 사실 얼마 더 투자해야 돼요? 뭐, 3, 4만원 더 투자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15% 치고, 그러면한 6, 7만원인데, 10만원 투자 되니까, 분명히 2060이 좀더 가성비 좋은 건 맞는데, 일단 3060이 신형이기도 하고, 이3060 가격이, 그 가격도 또 비슷하게 살 만한 게 마땅치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딱 내가 예산이 110만원, 115만원 정도다 하면은, 3060도 볼만하다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4만 5만 더 내려주면은 진짜 살만한 가격이 올것 같아요. 자 SSD 같은 경우에는 p 3 1입니다 이제는 SATA 방식이 아예 추천도 안 해요. 솔직히 지금 CPU에서 거의 10만 노트에서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안 성능 가지겠다고 실실 올라왔는데 이뭐만원 2만 아껴가지고 <웃음> 성능 잡아먹는 사타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p 3 1 쓰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좀더 나은 성능의 제품 쓰고 싶다 싶으면 만원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PN9A1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는 980 프로의 OEM 버전이기 때문에 분량률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980 프로보다. 근데 어쨌든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2번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안정적인 건 1번이 더 안정적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신 분들은 1번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신 분들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600, 시소닉 A12 600, FSP 하이퍼 K600 정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쪽 가든 분량이 높지 않은 파워고, 충분히 용량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음과 기대수명이 증가를 할 겁니다. 아, 소음은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쯤에 선택하세요. M60, DK200, 벤티C60, 어, 카이저예요 이종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다크플래시 DK200이 유일하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실 찌금찌금 올랐거든요 뭐, 물론 오른 시가다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는 DK200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취향적이라는 게 있잖아 외형 디자인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취향을 맞춰서 사세요 어차피 기가도 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쯤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6호급 피 q 에 발란이라고 적어놨죠. 어전 등급이냐면은, 9세대, 11세대 i7, i9보다도 게이밍 성능이 더 낫습니다. 1 2 4 0이 얘네들 오버 안 하면은. 그래서, 그, 물론 뭐, 그렇다고 11세대 i9 쓰신 분이 걸로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역그레이드 수준이라서 멀티 <웃음> 성능은 떨어지고, 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형 CPU 대비, 가격적인 메이트가 괜찮은 게이밍 CPU란 얘기에요. 1 1 4 0 0 f 면은 사실 6호급에서는, 멀티 성능도 준수한 편이고, 싱글 성능도 잘 나오니까,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프레 h 디 중상업 게이밍, 2060이나 3060 넣었을 때잘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용 표준 PC2입니다. 아까 1은 뭐다? a m d 의 100만원 견적. 2는 인텔의 100만원 견적입니다. 다만 a m d 5600에 2060 대비 12400에 2060은 얼마나 더 비쌉니까? 한 13만원에서 14만원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5600에 2 0 6 0가도 게임 뭐 성능 비슷하다면서요. 뭐성능좀 떨어지고 싱글성능좀 떨어지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가서 치킨이나 여섯 마리 먹겠다. 그런 분도 나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에 돈을 좀더 투자하고 약간 나은 성능을 얻느냐 아니면 은그 10몇만 아껴서 치킨을 먹느냐 한번 고민해보시고 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조금 더 늘어나는 만큼 나는 쓸수 있다 분명히 그런 분 있단 말이에요 딱 100만원 예산인 분들도 있을 테지만 110만원이 딱 예산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다양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좀더 윗견적도 넣어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추천하라 그러면 은 사실 지금은 AMD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자 무지상 구매는 이렇게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에 m 6 0을 가시면 됩니다. <웃음> 어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대 견적은 어느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100만원 중반대 견적부터 200만원 초 견적까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자시피 이번 달부터는 여기까지만 딱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200만원 중반 견적부터는 추천 안 드립니다. 집중해서 봐주시는 걸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0만원부터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은요 이 CPU는 12600KF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편집 하지 않는 이상 K버전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편집을 한 하면 K버전 가야 되겠죠 혹은 그래픽카드 달지 않고 주식 단타용으로 쓸래요 하시는 분들은 k 버전을 가야 되겠죠 K랑 KF 차이는 뭐다? 네, 내장 그래픽 쓸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K가 내장 그래픽이 있는 거고 KF는 없는 겁니다 어, 지금 시점에서 1 2 7 0 0이나1 2 5 0 0은 비추천합니다 일단 넣어놓긴 했지만 이번 달은 비추천해요 특히 1 2 7 0 0이 원래 4 2만원에 44만원이 얘네 가격이었거든요 1 2 7 0 0이 지금은 막5 0만원이야 K말고 노멀라 원래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너무 없습니다 이거 왜 사? 그냥 신형 나오는 마, 13600K나 아니면 7600X 보고 말지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진짜 저렇게 올려주는 데도 사주면 안됩니다 어12500 같은 경우에는 1 2 4 0 0이랑성 차이가 거의 없는데 0.2% 높아요 이걸 또이 가격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사양 사무주식용 내장그래픽 쓰겠다는 분들한테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단일 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요? 12600KF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프 보드 추천드릴게요 B669 M 플러스 충분히 검증이 된 보드 근데 수입사 아이보라는 빼세요 아이보라 AS 별로입니다 어떡하면 rma 보내요 AS 한번 보냈는데 한달 동안 보드가 안 와요 아쿨러 빼먹었네 쿨러는 그냥 팔라린 400 쓰세요 아니면 RC410 쓰시거나 어 솔직히 마이 뭐 600k 오버한다고 더 높은 쿨러 쓰고 보드 Z 보드 쓰면 가성비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드 이제 설명도 안 할게요 아 위에 cpu CPU 쿨러 설명도 안 할게요 왜1 700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드는 이제 제가 터프 보드를 추천드렸는데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거는 어로셀리트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그 UI 바이오스 UI가 보기 좀 불편한 편이 있고 그리고 아수스보다는 초기 분량이 약간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있지만 AS나 초기 분량 생각하면 터프 플러스가 여러분한테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어로셀리트가 나을 수도 있겠죠. 어, 거기에 또 확장성이나 아니면 CPU 오버를 생각한다면 Z690A 가도 된다고라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음... 굳이 뭐 i5에 오버한다고 쿨러도 올리고 보드도 올리면 좀 가성비 떨어지니까 3번은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쓰세요. 오버클럭 좋아하는데 예산은 넉넉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선택하시고, 4번 오 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12700쓸 때나 선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1 2 6 0 0에다가 4번, 5번 선택해서 D5 메모리 가면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우리 i5 가는 이유가 뭐죠? i7 살 가격이 없거나 i7 이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i5 가는 건데 뭐 D5 메모리 넣고 고급보 넣고 이러면 좀그 의미가 퇴색 되겠죠 컨셉을 잘하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는현실점에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11700이 살만할 때나 괜찮았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하지 않고 쓰겠다 쓰겠다면, 쓰겠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두개 쓰시고요. 혹시나 오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3번을 선택하면은, 좀 가성비가 없습니다. 이거 수동오버, 마신600K 전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때, 제가 이걸 적어놓은 거는, 마신600K가 그나마 좀 가격이 착하고, 뭐, 저렴한 보드에서도 메모리 오버가 되니까 넣어놨던 건데, 이제 신형 나오는데, 뭐 메모리에 또, 과투자하기 좀 그래요. 신형은 웬만하면 D5 메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딱 2번 정도에서 멈추세요. 1번, 그니까, 러 램오버 안 하고 쓰거나, 아니면 2번에, 엑 m p 메모리. 3600까지는, 웬만해서는, 마이 600K면 들어가거든요? 어, 요거 사시고 멈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앞에 삼3 메모리보다 3만원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수동오버 메모리는 거기서 얼마나 더 줘야 돼요? 거의 2배 가격을 내야 되잖아요. 2배 이상의 가격을. 그러다 보니, 이 3번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 근데, 오버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3번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긴 한데, 4번에 D5는 i5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선대폭을 드리기 위해서 그나마 D5 꼭 가겠다 하시는 분분명 있을 까 말이야. 이런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13세대 나올 때 보드랑 메모리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D5 꼭 가겠다. 그런 타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4번을 넣었다 생각하세요. 업그레이드 안할 거면 진짜 D5 메모리는 뭐갈 필요가 없어. 그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2060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3060이나. 일단 견적 자체가 액수가 150만 원대부터 시작이 나요. 그러다 보니 상공 60 Ti가 나왔습니다. 상공 60 Ti는 상공 60 3060 대비 무려 거의 30%에 가까운 성능이 증가가 있습니다. 2 0 6 0하 비교하면 40% 이상의 성능 증가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혀 다른 영역대 프레임을 보여줘요. 100 프레임 나오는 게130 프레임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뭐60 프레임 나오던 게 적어도 70에서 아70에서 80에서 90 프레임 정도 나오거나.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영역을 보여주니까. 이 상공 60Ti 가면은 웬만한 게임 다 풀어 보 돌릴 수 있어요 거기서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나는 한 170만원 견적 쯤 된다 그러면 상공 70 가셔도 됩니다 상공 70 지금 시점에 PNI나 이글이 좀 싸더라고요 60Ti도 이두 제품 넣어놓은 이유는 펠리 듀얼이나 이글이 싸서 넣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똑같은 뭐 60Ti를 고를 수 있다면 그거 사시면 돼요 61만원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면 사면 돼요 마찬가지로 70도 71만원보다 더싼 제품이 있다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60, t 60, 70, 20, 6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다 제일 싼거 사는 게 편해요. 어차피 우리가 윗단계 못 가서 가산비 선택하는 중급, 중하이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몇만 원더 주고 품질 좋은 거 쓸래요? 하다 보면 상위 제품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상위 제품 확인하기 성능이 다르고 그러니 예산이 남는다면 윗등급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자기 예산이 딱 여기까지라면 그 중에 제일 싼거 쓰는 거고,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 쓰세요. 딴거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PM9A1은 그나마 만원 더 주고 성능이 약간 더 나은 제품을 쓰겠다. 980 프로의 OEM이니까, 확실하게, 뭐, p c i 4.0이라서 성능이 더 좋지 않느냐. 뭐, 그거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3번, 970 EVO+,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만원더 올랐는데, 만원더 비싼데, 하이니스 거보다. 어, 이만원 비싼 비용을 주고, 에버 플러스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들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하이니스 비싼일이랑 전력 소비는 970 에버 플러스 더 먹고. 그리고 이제 980 프로를 쓰시는 분 요새는 간혹 있더라고요. 980 프로가 500기가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없어요. 걔가 13만 원인데, 거의 뭐 다른 제품이 두배 가격이죠. 13만 몇천 원인데. 근데 실제로 성능은 두 배지만 두배 체감은 될 리가 없거든요. 어, 3000 속도랑 6000 속도랑 두배 차이 난다고 이런 쪽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써보시면은, 부팅이나 게임 로드 속도는 그만큼 차이 안 나요. 다만, 대용량 데이터 옮길 때, 그것도 양방향 속도가 똑같은 엔더를 넣었을 때, 그럴 때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설치 갈 이유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 가끔 있더라고. 그렇다면 1테라 버전 사세요. 1테라 끼리는 가격 차이 얼마나요? 1테라 980 프로 1테라가 18만 원 하는데 어, P31이나 970에버 플러스 1테라는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 1테라 기준은 넘어갈 만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4060T나 4070을 선택했다 치면요. 선택했다 치면은 파워는 750W 쓰시면 됩니다. 7 5 0 w 던 마이클리니스 카시트나 아니면 시선이 GM750 이 정도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2만원 정도 싼 아이구즈 GF750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CWT-OM이라서 e 그렇게 쓸만은 해요. 어 그렇게 쓰시고 케이스는 h 치 8, p 10, 0 0 L600 정도 선택하세요. L530까지도 괜찮아요. 이 정도쯤에 선택하시고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 M60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음. M60 공간이 아무래도 요 지금 보여준 애들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가 좀 많이 긴307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링에 약간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 추천 제품 중에 선택하신 걸그 어, 당부 드리고요 어 3080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냐고 넘어갔는데 3080 사기에 별로 좋은 시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4000시즈 패스하고 3080이나 쓸래요 하신 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분들은 파워는 850 가셔야 됩니다. 850. 850뭐 마이, 마이크로닉스 크래스트 850 가거나 FSP G 프로 850 가거나 아니면은 시소닉 GM 850 가거나 아무까 선택하셔도 되는데 750 가시면은 가끔 꺼지는 거볼수 있어요. 파워 부족으로 그래서 꼭850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을 수 있어. 성전을 좀 조용하게 쓰기 위한 고등급 파워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070이나 3060ti에 i5 정도 넣으면은, 총 전력 소비량이 500이 안 넘어가요. 심지어 3080 넣어도, 뭐, 조합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500이 살짝 안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3080도, 전력 소비량 높은 놈은 4 0 0같은데 적은 애들은 300W 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 0 0 0짜리 쓰시면은, 하이브리드 제로 펜 기능이 발동되면서, 펜이 안 돌아요. 그래서, 파워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1 0 0 0짜리 파워 넣으면은, 소음이 없어지겠죠. 파워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부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드로 G프로 쳐 놨거나 델타 자도 짜 쓰시면 됩니다. 어, 성준이 뭐 하이브드 리 제로 펜 쓰면은 파워 너무 뜨겁던데요. 뭐 그러면 안 쓰면 되지. 하이브드 리 제로 펜안 써도 로드율이 50% 이하면 펜이 천천히 돌아요.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 델타 자리에 GX1000 들어가있었는데 GX1000이 현시점 품절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현적을 짜면요 여러분이 사무용도나 주식용 하드하게 내장그래픽으 쓴다 그러면은 마이처 500하고 터프 넣고 쭉 똑같이 오다가 파워만 몰로 뭐 간다? 파워만 마니크래스트 600이나 500정도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짜면은 비용은 총 80만원 중반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처 600K 넣으면은 이제 초단타 스캘핑이 나오죠. 주식 거기다 하단 사무용 진짜 대용형 파일 엑셀을 넣다든지 아니면 포토샵, 레이어 여러 개 겹치면서 한다 그런 분들은 이걸로 가는 게 좋을 텐데 1 6 0 0 k 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조립공유 포함하면 그리고 1 6 0 0 k f 에 글카를 넣은 게이밍 조합 있잖아요 100만원 중반 3 6 0 t i 넣었을 때는 대충 16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2400에 상9 6 0 t i 넣으면 150만원 정도 12600KF에 상9 7 0 넣으면 170만원 정도 부품 가격에 나옵니다 여기서 각각 조립공비 3-4만원 더 포함해야 돼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짜면 어느 정도냐면 은 프레시대에서는 상업 게임이 가능 프레시대에서는 중업이나 중하업으로어트 AAA급 그 게임이 플레이가 될 겁니다 대부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쓰든 크게 부족함은 없는 제품입니다 진짜 너무 하드한 영상편집 막 3-4시간짜리 4K 이런 거아니어 여러분 다 간단하게 이 용도, 저 용도, 부족함은 있어요. 주식, 포토샵, 영상 편집 사실상 원컴 방송도 어전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배그도 원컴 방송 가능해요. 그 이상의 게임은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아니, 다용도 PC로 쓰기에 적합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번 때 산, 진짜, 극 마지노선 견적이 200만원 견적이거든요. 그게 11600KF에 3080 넣은 겁니다. 그렇게 짜면은 8 5 0 파워에 대충 220만원 견적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신형 나오면 신형 cpu 넣고 짤수 있는 견적이기도 하고 4080 같은 경우는 넣고는 짜지는 못할까야 4080이 아마 여러분의 7600x나 아니면 13600k 넣으려면 200한 450만원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cpu든 글카든 그둘 중에 하나는 어 신형으로 넣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정도 견적부터는 존버하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음 세대 나는 안 보고, 당장 급하게 사서 패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추천드려요. 마시 100kf의 3080. 220만원 견적. 어, 추천은 요 번호대로 가시면 됩니다. 1111, 뭐, 3112,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죠. 주식은 이렇게 가라. 아니면은, 그, 게임용도 170은 이렇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추천이제 그대로 따라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구매도 괜찮아 보이는 150, 1 7 0 a m d 가성비 견적이거든요 어떻게 짜냐면은 일단 5600 넣으세요 무지성으로 그 팔라딘 400 넣으시고요 보드는 터프플러스나 터프프로 쓰세요 터프프로가 지금 만원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검증된 보드입니다 터프플러스랑 프로랑 차이가 뭐 있는데요 어 프로가 전원부가 조금 더 좋고 전면 C타입 지원합니다 플러스는 전면 시트에 지원 안하고 전원부가 살짝 떨어지는데 둘다 드라이브 모습 패시니까 사회상 AMD에 나온 어떤 CPU를 쓰든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거나 좀더 나은 전원부 혹은 조금 더 나은 레모브를 원하시면 바퀴 보가시면 되는데 이거 가면 좀가성비가 없긴 해요 진짜 극한의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EXA310 하시면 됩니다 5600에 EXA310 이렇게 가시고요 메모리는 아무리 가성비라 한들 이이 이 삼성 메모리 보다 웬만하면 팅그룹 메모리 쓰세요 팅그룹 3700에 CL18자의 이거 쓰시면 은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4에서 5% 정도 증가합니다 이거 쓰시고요 어4 0 6 0 t 써도 괜찮고 4070 써도 괜찮습니다 4080은 사실 현실점에서는별 가성비가 없습니다 80 넘어가시고 6 0 t 나7 0은 쓰시고요 제가 넣어둔 이 제품들은 현실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넣는거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면 은 똑같은 칩셋을 그걸로 변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는 P31 이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그냥 쫙다 넘어가도 돼요 다만 한마디나 할게요 음... P31 가끔 품절나서 가격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p N 9 a 1이나9 7고 에버플러스로 대체하십시오 가격이 오르면요 근데 얘가 막 가격이 9만원까지 막 오르지 않는 사람 그냥 P31 가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ti나 70나는 견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 850이나 1000W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750W 골드 가시면 되고요 어,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750 가거나 하이퍼... 아니 하이드로 G프로 750 아니면 시선닉 GM 750요쯤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GF750 요거 가시면 됩니다 한 2만원 쌉니다 제품에 따라 3만원 쌓인 경우도 있고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카이저 에어 H 8 P1000, L600, L530, 3000M, d x 2 1 당연히 비용이 비싸면 비수록 보통 품질이 좋습니다. 하장선도 좋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글자가나는거 보면 은 서로 특성이 약간씩 다르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5600에 상육공 TI를 견적 짜면요 보드를 B50 고급보드를 쓴다 쳐도 터프플러스 같은 어, 140만원 견적밖에 안나옵니다 인텔 대비 약 20만원 싸요 인텔-600K 넣는 견적보다 맞죠?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62 여기서는 140 정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상공치고는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상공치고 넘어갔을 때는 150만원 견적입니다 1 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인텔 대비 뭐잘로 보든 우로 보든 20만원 이상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마 600K 그래도 게임성능당더 좋잖아요 좀 비슷한 거 쓰고 싶은데요 하면은 여기 CPU를 5800X로 가면 됩니다 5800X는 마 600K랑 1,2%밖에 게임 프레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요걸로 하고 상품치공에 가요 수냉까지 넣고 막 그렇게 견적 짜도 사실 인텔 견적하고 비교하면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건 좀비슷한게가성비가 없어지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순위니까 쿨러가 좀 달라지긴 했잖아요 뭐 델타 램도 넣고 뭐 그런거 감안했을때는 그래도 총비용 보면 은 조금 더 싸긴 하죠 얼마쌉니까? 한 3-4만원? 쿨러 더 좋은걸로 바뀌었는데 3-4만원? 좀더 쌉니다 이거는 인텔하고 비슷하니까 강추드리기는 좀 어렵고 현재점에서 가성비있게 조금 더나은걸 쓰고 싶다가면 이거 5,700으로 바꾸고 여기에 순행 대신 아마 팔라딘 400 나오면 인텔 대비 10만원 정도 쌀겁니다 한 157만원 나올텐데 그렇게 짜시면은 좀 가성비 있는 견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다필요없고 저는 그냥 5,600에 넣어 서 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은 이 정도쯤 되면은 돈 좀만 더어보면 시장 볼수 있는데 느낌 나겠지만 5,600에는 돈좀더 넣어보면서 시장 볼 느낌이 안 나. 무 얘기냐면 <웃음> 5,600이 그만큼 가상비란 얘기예요. 그래서 5,600에 3600 테나, 3 0 0 0델타렘 조합으로 짜시면은 그 가성비 견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50만 원 대까지는. 지금 시점에 사도 크게 손을 안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170 정도 되면은 저는 한 2, 30만원 더 보태서 한달 참고 뭐 여러분이 다음 세대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200만원 이상 견적인데 솔직히 추천 안해요 그냥 해시점 구매 비추고 이 견적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12900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해지점 사면 안돼비추는전 적어놨어요 그냥 빼면 되지 왜비추는전 적어놨어요 내가 빼놓으면은, 그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설명한다 한들, 표만 보신 분도 있단 말이야. 현 시점 구매 비추천 적어놓은 걸 모를 테니까, 어? 송조가 12700넣는데 조금 더 보태서 나12900갈을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1 2 9 0 0 그만큼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가면 진짜 호구예요 지금 막 80만원 하던데, 이거 왜, 왜 사요? 무조건 신형 사야지. 이 돈이면 신형 살수 있습니다. 솔직히 12700도 좀 호구 느낌 있어. 이것도 호구입니다. 뭐, 신형 i7이 못살것 같아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60만원이면? 뭐, 기가입자 이거보다 2, 3만원 비싸거나 똑같은 게 나오겠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1, 2, 3, 4다 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굳이 굳이 꾸역꾸역, 당장 PC가 필요해서 산다 그러면, 12700까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시고, 쿨러는 어서 n 3, 아니면 녹터 가세요. 뭐, 수냉 쿨러는 갈 필요가 없는데, 존보용으로 가신다면, X73은 가세요. 왜? CPU 바꾼다 생각하고, 분명히 다음 세대 CPU는 전력 소비량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보드 같은 경우에는 D4는 아예 넣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혹은 거알 것도 산다그러면 D5 쓰십쇼. 시 d 5 토피도 쓰시거나 토피도 32만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토마크 쓰세요. 위급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급 보드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니파이. 그보다 좀더 고급 보드 쓰기 때문에 a p e 쓰시면 됩니다. 근데 a p e 는 뽑기 운이 좀 있어요. 메모리는 그냥 삼3전자로 쓰세요. 아 왜냐하면 하이닉스 메모리가 지금 품절입니다 32개짜리만 물건 팔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메모리 오버를 좀 하고 싶은데 하시면 에센코어 클레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삼성보다는 좀 비싸요 어 3070까지는 솔직히 가도 괜찮을 것 같긴해요 신형 4070 나오려면 시간이 좀 멀었으니까요 3070 정도는 여러분 가셔도 될것 같고 가격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80부터는 비추천합니다 전보형으로 간다고 치면은 3960퇴에 가시고요 이거 중고로 팔면 은 손해도 크게 안볼 거거든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 작업용이고 당장 급표 샀다 싶으면 206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는 p 3에요딱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작업용도 쓸 때는 p n 9 a 1이 가끔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양방향 속도가 비슷한 수준에서만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p n 9 a 1두개 달때나 이득이 있는 거지 단일로쓰다 그냥 P31 쓰세요 파워 같은 경우는 3 0 7고간다그러면750 어, 850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데 뭐 70TI 중에서 뭐 전력소비는 좀 높은 놈도 있고 3080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850도 한번 쳐다보세요 1 0 0 0가 있긴 한데 이거는 8090용인데 8090은 지금 사면호구라 그랬죠 그래서 0 0 0를볼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또내말안 듣고 사실뭐분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순수 자금용으로 2069 넣었다 하면 또750 가시면 되고요 750 마이크로니스 래지트나 GM750 가시면 되고 존보형이라고 했죠. 아까. 네. 상6 0태에넣고존보형 지금 신형 글카 4000 시리즈에 맞는 1 6핀 있거든요. 전원. 전원부 바뀌요 16핀으로. 그래픽카드가. 그거 포함해주는 파워가 나와있어요. 이 토르 파워는 그거 포함해줍니다. 1200W짜리랑 1600W짜리. 요거 사시면 가격적으로 미친듯이 비싸겠지만. 일단 어쨌든 신형 커넥터를 기본 포함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4000 시리즈 글카 안에도 포함이 될것 같은데. 변형 커넥터가. 근데 그거보다 다이렉트 연결된게 하면 불량률도 낮고. 그리고 뭐토르 파워는 비싼만큼 품질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다 그랬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존버용으로 가겠다 뭐 근데 솔직히 좀오반긴하다 50만원 주고 파워 산다고와 거의 cpu 가격이네 어쨌든 현실점에서 16핀 파워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몇개 없어요 제품 출시된 게 저거 쓰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00M, g l x 1 그, HAF500, 아니면 은 p p x GT510, 아, 501. 그리고, 신형, 랑쿠3. 이쯤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성비 좋고 추천할 만한 건 DX1이긴 합니다. 근데, 위급으로 가면은 분명히 돈더 투자한 만큼 고급 제품도 있긴 있으니까, 취할것 선택하세요. 장단점은 제가 이렇게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표 다운받아서.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마이센 700K에 공랭하고 성능 추운 가면 220에요. 사용용도는 이렇게 대충 됩니다. 마이센 7 0 0 k 에 공략 넣고 3080점이 280입니다. 그리고 마이센 7 0 0 k 에작금용도로2060 짜면은 한 210이고요. 어, 존보형 견적은 고급 파워 집어넣기 때문에 270이나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CPU랑 그칼다 바꿀 수 있겠죠. 왜? DDR5의 메모리와 고급보드에 고급, 고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뭐, 13700K 넣고, 거기에다가 4080 넣고 이렇게 나중에 변경에쓸수 있는 그런 존보의 견적입니다. 어, 현 시점에 구매 비추에요 솔직히 선택의 폭도 너무 좁고 지금 사면 좀호구 느낌이 있어가지고 짧게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는 구매 비추천하고이 견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MD 견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매 비추라는 거왜안 붙여놨어요 이거이기 때문에 신형쓰는게 맞잖아요 맞긴 하지 맞긴 한데 그래도 인텔보다는 좀 덜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단 5800X3D는 12900K급의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 성능보다 그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게임밍 용도로는 충분히 다음 세대하고 비빌 수 있어요. 3D 캐시 제품이라서요. 그래서 여기에 뭐, 쿨러 적당한 거 받고, 보드 b 5 0 플러스나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 델타 메모리 넣으면은, 메모리 가격에서도 이제 크게 비용이 투자 안 되는데도, 다음 세대, 제 생각에 제 예상에 7600이나, 아니면 13600K랑 비교해도, 게임 성능이 전혀 쳐지지 않을 겁니다. 왜? 현세대 최상위 CPU랑 게임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좋거나 그래서 여기에 상공 7고넣고 그냥 그냥 쭉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080 나오면 4080 바꾸든지 파워랑 같이 뭐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4000 시리즈 패싱하고 여기에다4080넣고 그냥 쭉 쓰는가 5000 시리즈 나올 때까지 그게 될것 같아요 SSD, p 3을 추천하고 파워는 뭐4080갈 거면은 850W 보시고 7 0갈 거면은 750W 요 많이 꺼 아니면은 시선 잃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존보형이라 그 싶으면 이3번파워 선택하세요 이래서 나중에 4080 넘어가면 됩니다 3070 대충 쓰다가 아니면 3060 TI 쓰다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정도 CPU 정도 되면 너무 싼거 쓰지 말고 이런 랑쿨이나 GT501, p u b a s s HAF500 아니면 DLX1 정도까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 케이스가 고급 케이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쿨링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거기에다가 포트나 이런 것들이 분량도 덜 나요 스위치같은게 자그리고 견적 짜면요 5800 sd 3070튜 n 에 썼을때 f h d 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 그냥 풀어 합시면 됩니다 qcd에서는 중상업 정도 타이버고 쓰실 수 있어요 거기다 최소 프레임 방어도 엄청 잘되고 게임이 성능만큼 1 2 9 0 0 k 랑견주기 때문에 갈, 지금도 갈만 해요 어차피 다음 세대 나온다고 한 지언정 보드 가격이 올라가는거 생각하고 램 가격이 올라가는거 생각했을때는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 안날 것 같아요 7600이랑 지금 5800 s d 가는거랑 크게 차이가 안날거란 말이에요 요요까지다감하면 그래서 요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급정도 라면은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70 나온 게됐다4070 넘어갈 수도 있겠죠 3080 조합에서 4000 시리즈 패싱해도 괜찮고요 4080으로 가시면은 뭐 q 시에서 상업으로 게임 할수 있고 웬만한 게임 싹다 4케이 60% 프 정도 중업으로또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은 요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가상비 신경 안 700만원인데 최고급인데 지금 사면 후구후구 합니다 그냥 이런 견적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재미삼아 뭐 로또 되면 사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로또 되서안살것 같아요 아니 고이 있으면 신경 나오는데 이걸 왜사 <웃음> 빨리 신경 나와서 이거 목록 다 바꾸고 싶다 <웃음>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아주 길게 1시에 10분 동안 음, 왜 지금은 2 0 0만 이상 제품 쓰면 안 되는지와 50만원대부터 200만원대 견적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상위 견적을 자꾸 사지 말라고 그러고 중위 견적도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업자분들이 보면 은 싫어할 수도 있고 물론 같은 유튜브 하시는 업자분들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되거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안 커져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 그렇게 얘기한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저희 의견 따라 주시면은 크게 손해 안 보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100만 원 중반까지는 지금 사셔도 괜찮다. 200만 원 넘어가시면은 한 달만 좀보한 뭐 해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신형을 집어 넣은 견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봬요. 바이바이.